마의사 야, 우리 지금 치약 많은데? 어, 우리 이거. 이거 안 예뻐놨지? 네. è non, n o t i r Trời ta đang quay, con xe i a few moments later 안녕, 못해 주말에, 주말에 뭐 아니 주말에 놀아, 주말에 놀아. 커피 네. 가게 카페 카페 카페 여기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이페야 이 정도는 이거한는 괜찮습니다.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이 정도는 괜찮가니는거찮니먹이 정도는 괜찮습니있어 양파 어나 양파 있어. 그냥 양파. 응? 어? 그양파이 어. 음. 맛있지. 이거. 어. 음. 다석추석 오른다, 오른다, 오른다, 오른다, 오른른다 오른다, 오고다오른한가른다 오른다, 오른다, 오른다, 다 오른다, 오른다, 하나다예쁘다 내가 마아찍었 잘했지? 마 조금 그러면... 다 꺼내봐 어차피 다 먹을 건데 하나 둘셋어 같은 거 맞지? 어. 같은 거. 어. 응. <웃음> 내가 지금. 이거 어제 맛있다고 한거 이거잖아. 어이. 맞지? 아니야? 그 한입씩 다먹어 백팩 백팩 백팩 백어 <웃음> 뜨거 <응>? 매워? <웃음> <웃음> 너무 е н и е t 이마 t 3,000 years later, 우리 하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아니 지금한 이제, 이제 가을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이 너 이거 사워 소고기 음. 그리고... 아, 샤브샤브 같은거? 어, 아 일본. 밀폐유나베 같이 오케이? 오케이 번호라 네네 자 아이고 예쁘다 하늘 오늘 하늘 정말 예쁘다 예쁘다 아, 여건 좀. 여기 가면 어린 공원 세종대